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4월 5일, 식목일 읽어볼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블렌차드가 지었고요. 조천재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에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장들 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생산적이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 주어야 한다. 28페이지입니다. 샴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저의 의도를 샴이 완전히 납득하기 전에는 어떤 훈련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신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하는 일이란 그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고 물속에 들어가 같이 노는 것 뿐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잘 아실 겁니다. 범고래들도 잘못한 일 대신에 잘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관리자로서,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밝고 훌륭하고 멋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업무 성과는 명확한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만일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마주앉아 서로가 공감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회사에서 원하는 일이나 성과와 아무런 의견도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상사가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다. 내가 망쳐버린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어.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줬지.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잘해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자연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과정, 즉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고래뿐 아니라 사람과도 바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잘한 일을 알아채야 하고 만일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되지 못한 일이라면 그 과정을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었어. 맞아 처음에 아이가 제대로 서지도 혼자 걷지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이제 10대가 된 아이들이 아직도 집주위를 기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중간에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어 잘했네 같은 말을 섞어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상사, 배우자, 아이들, 부모님 혹은 직장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은 언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일단 이 과정을 시작해서 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비약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비판이나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무리 조심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자나 부모들은 부하직원이나 아이들이 보상에 의존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일하길 원하는 거죠. 범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내릴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란다.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진보나 서비스 혁신 혹은 가격정책 같은 것은 큰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그리고 가격정책이 발명된다 해도 경쟁사에서 순식간에 모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선 진정으로 경쟁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사 구성원들간의 관계인 거죠. 만일 직원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며 당신의 목표를 믿는다면 그들은 당신 뿐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려 할 거예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질, 가격, 마케팅, 운송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무도 당신의 조직이나 회사를 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경쟁자가 나로부터 모방하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직원과의 관계이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각각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 각각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내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동기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의 관리자라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재고 문제를 잘 처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장기적으로 내가 자네의 노력에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나? 라고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거짓으로 칭찬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챌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달아나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만일 직원들이 당신의 긍정적 반응을 무성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세요. 팀원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솔직하게 대하세요. 또 그동안 당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바꾸고 싶다고 말하세요. 고래 반응이라는 방법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칭찬하기 관리자의 경우 자네가 회의에서 내놓은 의견은 아주 탁월한 것이었네. 개진한 의견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자네가 X와 Y에 대한 핵심을 얘기했을 때 고객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네. 짧은 시간 동안 그 고객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어. 덕분에 우리 모두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어. 고맙네. 팀의 반응을 예측해보고 솔직해지세요. 그동안 당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바꾸고 싶다고 말하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훌륭한 업무 수행을 알아차리고 가장 의미있게 그에 보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조련사들은 범고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칭찬부터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물들이 착하게 굴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야 해요. 좋아 그럼 동물들이 착하게 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럴 때는 그런 행동을 못본척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동물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보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재미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고래가 즐겁지 않고 우리 관객들이 즐겁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전환 반응과 사소한 일에 대한 고래 반응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잘한 행동을 알아준다면 장기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겠죠. 아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제안한 개선사항이 제한대로 실행됐을 때 다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물론 제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보상이 없었고요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모든 관심을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에만 맞추게 되죠. 부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긍정대 긍정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왼쪽 어깨 에그리고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봐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왜 사람들은 업무 평가 시스템을 싫어하나요 왜냐하면 그 평가 시스템은 각 직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의 업무를 최상 중간 그리고 최저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업무 평가라는 건 단지 사람들이 서로 최대한 경쟁하도록 만들 뿐이죠 대신 협동신과 팀정신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쟁하게 될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승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실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준치 이상으로 업무를 해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돼요. 대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자리로 재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회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냈는지 서로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어, 전황반응의 5단계 1단계는 질책없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2단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알게하라 3단계 타당하다면 책임을 져라 4단계 이를 분명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해라 5단계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라 즉시 칭찬하라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해라 계속 잘하도록 격려하라 네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